안녕하세요. 올추석에는요어그 꽃감 수정과를 조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네요. 이 꽃, 이게 수, 뭐야 이거 계피. 이게 계피가 70g. 생강도 70g. 음. 이게 꽃감은 다섯 개인데 더 사야 돼. 계피 를치고 물 1,000ml를 붓고 계피를 먼저 끓일까? 이게 향이 되게 진하네 음, 진해 이게 계피 이 계피하고 어, 생강하고 따로따로 따로 끓여야지 향이 더 좋아요 같이 끓이면 향이 합쳐져 버리니까 어, 좀 향이 덜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끓여서 중불로 중불로 네, 끓으면 중불로 한 15분 끓였어요 더 끓이면 물이 다 쪄니까 그만 끓여야지 또 똑같이 또1 0 0 m 를 붓고 물 많이 쫄았네 여기 생강 이것도 똑같이 15분 15분 끓인 거라고? 응왜더 끓인 줄 알았어? 이제 식었으니까 한문데 합쳐야지 이 찌꺼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따라 설탕은 이제 입맛에 따라서 달게 단걸 좋아하시면 좀더 넣어도 되고 우리 일단 이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반더 내야 돼반 너무 달다 갈까봐 단어도 되겠는데? 더는다고응하기뭐두 음. 컵이나 두컵 반이나 응? 두 컵이나 두컵 반이나 뭐두 컵이나 두컵 반이야 반..반이 확실히 틀리지 됐어 끝난 거예요 이게? 아니 꽃감 음. 꽃감은 꼭지를 떼고 크니까 너무 크니까 4 등분 해야 될것 같아. 씨가 있으면 씨를 빼고 이 이건 해꽃감인가봐. 되게 무르다. 씨가 하나도 없어 다 빼고 하나? 음 없는 거네. 씨 하나도 없잖아. 음. 나 하나 있다. 이건 하나 있네. 음. 먹어버렸어? 음. <웃음> 얘도 씨하나 있다, 여기. 어디에? 응. 됐어. 이 정도만 담고? 이게 지금은 지금 꽃감이 했건가 봐요. 물러요. 네. 물으니까 이렇게 나놨다 먹을 때 넣으면 되는데 이 아, 겉에가 분이 막 있는 거는 좀 딱딱하니까 미리 좀물좀 좀 이걸 담가 놨다가 손이 와서 먹으면 좋아요. 자서 동동동동 띄우고. 그 겨울에는 이게 차갑게 이제 이걸 차갑게 여름에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도 차갑게 먹으면은 어렸던 몸이 녹는다 그러네요. <웃음> 그래서 오늘 올 추석에는 수정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